안녕, 배달의 밥술이야. 배달 회사들은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가고 있다는데 도대체 내 통장은 왜 통장인지 모르겠네. 오늘은 간만에 배달을 뛰면서 어, 점심시간, 평일의 점심시간에 한번 뛰어볼 건데 그 롯데리아에서 1인 혼닭치킨이 나왔대 오늘 딱닭값만 벌어볼 거야.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한데 그래 아, 그러,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겠지. 안녕. 오심때 약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요 오늘 번거는 1 3 0원 ,000원. 13,000원입니다 <웃음> 치킨 먹으러 가자 10개, 18개, 21개, 21개. 미쳤어. 30개 30개 레트로 감성의 옛날 동닭 포장지. 아, 오, 이벤트도 하네. 이걸 몰랐네. 이건 뭐지? 하 <웃음> 치킨무 <웃음> 맛있겠다 드디어 대망의 치킨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던돈돋돋돈돈 짜잔 에게 아가다 에게 <웃음> 에게 너무 작은거 아니니 <웃음> 다행이다 이럴줄 알고 좀 전에 라면 한 사발 먹고 왔지 <웃음> 아 일단 이거 크기가 크다 많았네 크다 많았어지금아 <웃음> 이거 돈 만원 주고 사먹기는 조금 기분이 그런데? 아.. 아 다리를? 만원짜린데 소스도 하나 안 주냐? 어떻게 먹어요? 바삭하긴 하네? 아 이거 바삭으로 만족이 안 되는데 2천원짜리 감튀 먹을땐 주면서 만원짜리 치킨 먹을땐 케첩도 하나 없네 음. 아 먹으면서도 아쉬워 뭔가 이렇게 많이 아쉬운 그 느낌? 바삭빼면 시체인가? 음, 바삭한건 진짜 바삭한건 인정 속도 축축 인정 많이 짜지가 않아서 좋다 나는 다리가 다이어트 했어? <웃음> 아, 맥주 땡겨 음, 진짜 바삭하네 아 무가 있지 김무국물로 느끼함을 달래고 이게 의외로 매장에서 이렇게 뜯기는좀민망스럽 조금 부끄럽다 가슴살이 뻑뻑하지가 않아 애가 작아서서나 음 와마 소금 겁나 짜야 소금은 조금 찍어 먹어야겠다. 저자소스 먹고싶어 아니 근데 무는 뭘로 먹으라고 포크도 안주냐? 날개? 아 날개 버섯 날개 버섯 이거 시장에서 세개에 11,000원에 파는 그 옛날 통닭 세개짜리 그거보다 진짜 이거 보니까는 이 닭이 오히려 더 작은 것 같기도 해 이거 하나 만원인데 이 콜라까지 하면 11,700원 와. 그냥 옆에 아우, 시장 가가지고 옛날 통닭 3마리짜리 먹고 배 터지게 먹는 게 낫겠다 진짜 <웃음> 비싸다 비싸다 30개 한정이라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음 저녁시간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어 아직도 <웃음> 혹시나 해서 전화도 있는데 혼닭 어, 남아 있나요? 네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나요? 네 많이 있어요 <웃음> 정말 30개 맞아? <웃음>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30명도 안사 먹는다는 얘기? 이제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짜지 않은 거는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간그 시장통닭집도 그렇게 짜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쟁성이 있는 맛은 아니지만 어요 특히 요 금방 튀겨가지고 촉촉한 요 속살과 겉 바삭 음 바삭하긴 한데 이것도 솔직히 그다음 뭐 그렇게 뭐그큰 차이가 없어서 특별히 맛을 리뷰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세마리 통닭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폐닭이다 막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뭐 그런 거좀 불안하면 이거 그냥 혼자서 한 마리 먹고 라면 하나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 보면 엄선한 100% 국내산 닭을 옛날 방식 그대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겨낸 추억의 그 통닭 바로 그맛 자, 바로 그 맛은 시장으로 가서 먹습니다. <웃음>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 같냐. 가성비냐, 품질이냐.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안녕. 과연 품질도 좋을까? 나 같으면 시장 통닭사 먹겠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